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혈액을 포함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이것들이 이제 독소로 오염이 되고 기능을 잃어갈 때 우리 이제 이 성인병들이 찾아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기 때문에 바로 그 혈액과 전해질 이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당화수의 적용 범위는 이 당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성인병에 아주 다 필요한 그러한 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화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에 맞춰서 네. 쉽게 쉽게 해가지고 좀 네.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네. 아, 맛, 맛도 맛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웃음> <웃음> 냄새는 구수하고 맛은 고소하고 <웃음> <웃음> 여기는 보다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아, 영양성분들을 더 강화한, 아, 그래서 당뇨에 최적화된 에, 그러한 식사의 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 당하수는 많이 드시는데 이 당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당화식이 당화수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당화식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당화식은 이제 한끼 식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끼 식사.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화수는 이제 물로서 우리 평상시에 물을 대신해서 굉장히 어떤 그 여기에 기능을 더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하는 기, 기본적인 우리 환경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보다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아, 영양성분들을 더 강화한, 아, 그래서 당뇨에 최적화된, 에, 그러한 식사의 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당하식을, 한 끼인데, 요거를 당하수를 타서 먹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당하수에 타서 드셔도 되고, 일반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이제 그럴, 이, 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을 많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성분은 어 우리 이제 조강 어 이제 그 미강이라고 많이 얘기 하던 그 쌀, 쌀얘기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미 강에는, 어, 우리 몸에,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일러라고 얘기하는, 그, 보일러를 우리 T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보일러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기운도 나고 에너지를 넣는데, 예,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B 군들이, 비, 비타민 B1, B2, B3, B6, 뭐, 비타민 B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 형제들이 그거를 잘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들어있는 것이 말 그대로 미강의 조강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가장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화수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바나듐이라든가 이것들은 거진 인슐린과 이제 훨씬 유사한 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당뇨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거에다가 아연. 음.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게 당뇨는 뭐, 아연으로 치료한다 할 정도로, 음. 아연과는 띌래, 띌 수가 없죠. 그래서,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바나듐, 아연, 이런 성분들을 보강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주성분은 쌀 미강에서 얻어온 거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당화수를 여기다 타서, 뒤에 보면, 네. 여기 하얗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부라고 되어있네요. 그 네, 네. 아, 네. 제가 뭐 요거를, 어떻게 드시는지. 예, 네, 뭐, 렇게 간편하죠? 예. 이렇게 뜯어서, 이게 지퍼로 이렇게 지퍼라. 음. 여기다가, 당아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순에 맞춰서, 네. 쉐키, 쉐키, 쉐키, 이렇게, 네, 쉐키, 쉐키 해가지고, 응. 흔들어서, 흔들어서, 요걸 이렇게 드시면, 이게 한끼 식사로? 네, 네. 그냥 한끼 식사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영양도 완벽하고요. 네. 네. 그리고 맛도 좋죠. 아. 맛, 맛도 아주 고소한 맛입니다. <웃음> 냄새는 고소하고 <구수하고> 맛은 고소하고. <웃음> 주로 이제 아침에, 네. 저녁보다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한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침이 가볍게 드셨으면서도 이, 이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심찬 하루를 아주 가볍게 출발하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 당화수라는 것을 저는 당뇨 환자들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나이 드신 분들 신진대사가 잘돌아가셔가지고 피가 맑고 깨끗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돌아가게 시 하는 그런 역할을 당화수가 한다는 얘기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어, 혈액을 포함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어, 이것들이 이제 독소로 오염이 되고 기능을 잃어갈 때 우리 이제 이 성인병들이 찾아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당뇨기 때문에 바로 그 혈액과 어, 전해질 어, 이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당화수의 적용 범위는 어, 이 당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성인병에 에, 아주 다 필요한 어, 그러한 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그 푸드 닥터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보셨는데 궁금하시면 요 한영 한영선 박사의 푸드 닥터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약이 아닌 음식으로 누구나 건강해지는 비결. 자요책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하나씩 구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하고 부자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